찰스 장? <웃음> 누구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찰스 장입니다. 예. 아또 우리 저한 게 같이 새로 MC를 맡게 되신 분이시군요. 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웃음> 네. 그 올드 토이 그 그렇죠. 게스트로 나오셨죠. 예, 구독으로 네 그쪽으로 음, 나왔었는데요. 제가 초보 덕후에서 네. 그 만남이 되기 위해서. 어. 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우리 덕후들의 세계에 또 발을 들이셨으니까 저와 함께 기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배님, 덕후의 선배로서 <웃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그래 잘해봐. 네. 내가 직해볼 거야. 아유, 예. <웃음> 네, 우리 아티스트! 우리 차연수장님과 우리 덕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초보 덕후들도 만렙 덕후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버라이어티 고다크 고다쿠! What's up, guys? Wait a minute. You guys aren't the real Avengers. I can tell Hulk gives it away. 어, h that w a awesome. 어, 뭐, 뭐 이거 w e s o m e Oh, what w 아, s 요 t 거 o u r e going to 이렇게? 이렇게? a 게 이렇게 w e r 이게 아닌 e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 맞나요? 스파이더맨! 음... 아, 스파이더맨! 강한 네. 양뿐만 아니라 네. 마블에서 선보인 새로운 스파이더맨! 음. 톰 홀랜드 아시죠? 그쵸, 우리 홀랜드 오빠! 많은 여성분들이 적극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작가 분도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 주제를 적극 밀었다고 합니다 완전, 이기적, 완전 이기적이네요 개인 취향이 좀 들어갔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에 아직 입덕하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매력에... 저 수영 못하고요. <웃음> 살려줘 수영 잘하세요? 나 개구리, 빠지면, 개구리 해염 정도 합니다. 나 빠지면 살려줘야 되는데. 뭐 제가 튜브를 던져드릴게요. <웃음> 이미 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엄청 많죠. 네, 네 복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최연소 어벤져스이자 네? 슈퍼 히어로 아이돌이 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입덕 영상을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웃음> 렛츠 <고! 웃음> 2016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 혜성처럼 나타나 2017년,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랄라, 근데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스파이더맨을 주제로 영화가 나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에? 그럼 스파이더맨이 여러 명인가요? 맞습니다. 첫 등장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3대 스파이더맨입니다. 그 이유는 마블이 아닌 소니 측이 스파이더맨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권이 없는 마블 측은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위기를 겪던 소니가 스파이더맨 영화와 관련된 모든 이익을 취하는 대신 마블이 스파이더맨을 영화화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맺고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호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는 역대 스파이더맨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는 성인이 된 피터 파커의 이야기를 풀어낸 반면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깜찍 발랄한 15세 고등학생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어로 중 유일한 10대로 고등학생과 히어로 사이를 넘나들며 피터 파커였다, 스파이더맨이었다. 전세계 고등학생 중 제일 바쁘다 바뻐 어린 마음에 소소한 일이라도 도와주려는 모습은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순수함을 더욱 부각시키는데요. 아이언맨과는 사제관계로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뿜뿜. 하지만 아이언맨 눈에 스파이더맨은 언제나 애기 스파이더보이 우주주. 아이언맨과는 사제관계로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뿜뿜. Bye. 작중 아이언맨의 나이는 48세이고 스파이더맨은 15세니 거의 아들뻘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에서는 아이언맨에게 정식으로 인정받아 최윤서 어벤져스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아이언맨 친절해. 실제 톰 홀랜드의 나이도 히어로 배우들 중에서 가장 어린 96년생이라고 하네요. 잔망스러운 막내미로 형들, 누나들 사랑을 독차지하는데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얼굴은 애기애기하지만 몸은 완전 어른입니다. 어른.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는 여성 팬들을 심쿵하게 했는데요. 아파트 뿌셔 지구를 뿌셔 뿌셔! 톰홈런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스파이더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가 스파이더맨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무척이나 험난했다고 합니다. 8번의 오디션과 5개의 셀프 테이프를 보내고 스크린 테스트를 하는 등 오디션 과정만 무려 5개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출신으로 신체의 유연성과 유쾌한 에너지는 어렸을 때부터 배어있었는데요. 오디션 중 백플립을 보여주며 스파이더맨에 걸맞는 신체적 능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우프게도 스태들이 백플립을 할수 있냐고 놀라자 5개월 동안 백플립하는 셀프테이프를 보냈던 톰 홀랜드는 허탈함을 느꼈다고 하죠. 아왜 그랬대 나는 100번도 봐줄 수 있는데 뛰어난 운동신경과 15살 소년의 수다스러움을 완벽 장착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어찌 그리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히어로계의 아이돌로 임명합니다. 잠깐! 톰 폴랜드 표 스파이더맨 감상해 보시죠! 마지막 chance! I'm gonna die. 내 마음 속에 찾아. 아니 아니 이번에 그 개봉한 거 있잖아요 그 영화,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있잖아요. 아, 보셨어요? 맞죠. 너무 재밌죠. 아니 스파이더맨 너무 적게 나왔잖아 그거 음, 거기서 맞아요. 분량이 약 네. 10분도 못본것 같아. 그렇습니다. 총 149분 러닝타임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네. 스파이더맨은 단 7분 30초 나왔다고 하네요. 7분 30초? 아니 7분 30초? 그러니까 네. 노래 두 곡이 채 되기 전에 뭐 끝났다는 소리인데 아니 아무리 히어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이거 너무하잖아요 7분 30초는 뭐 그렇죠 좀 아니 우리 스파이더맨 오빠뭐 그러다가 아니 뭐 페이 뭐 제대로 받았나? 내가 어, 연예인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어? 스파이더맨 내가 페이 걱정을 다 하네 내가 강은씨 네. 절대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왜? 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어. 3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추정되는데요. 300만 달러? 300만 달러입니다. 그럼 얼마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0하고도 2억 원. 3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32억이면 분당 얼마야? <웃음> 그래서 네. 스파이더맨을 포함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히어로인들의 출연 시간과 분당 출연료를 저희 랭킹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진짜? 네. 완전 여기다 빨리 빨리 봐요. 빨리 빨리 빨리 자 한번 보시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온 히어로들의 분당 출연료를 10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액수가 어마... 어마어마 상상 초월을 합니다. 아니 2위랑 1위가 아직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얼마나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뭐 1위는 뭐 아이언맨 음...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방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방어에서 입수. 네. 아이언맨이 네. 1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1위가 아니라고? 네. 아이언맨이 아니라고? 네, 누가 있어? 아이언맨이 아니라 누가 있어? 궁금하니까 나나나. 네, 네, 네. 자, 한번 빨리 볼까요?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2위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운이 쥬니어 로다주가 1등이 아닌 게왜 이렇게 어색하죠? 하지만 2위도 만만치 않다. 무려 분당 29억 9천만 원의 출연료 로다주의 출연료가 유동 많은 이유는 각본, 연출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아이언맨 수트, 헬멧 촬영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 1위는 도대체 누구? 에? 왜 그루트가 거기서 나와? 모두들 놀라셨나요? 분당 49억 8천만원으로 그루트 더빙을 맡은 빈디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빈디젤은 아님 구르트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16개 언어로 직접 녹음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의 힘이 아닌 실제로 낸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대단하다 대단해 요소이 yeah. yeah. 자 앞서 밝혔듯이 마블에서는 공식적으로 출연료를 밝힌 적은 없고 yeah. 지난 출연료를 감안해서 수식한 것이니까. 음, 재미로 즐겨주시고요 우리 2019년에는 또 어벤져스 4와 그렇죠. 스파이더맨 홈커밍 2가 개봉한다죠? 아, 빨리 보고 싶다 극장에서 볼 생각하니까 난 진짜 좀 떨리긴 떨려요 아 저도 네. 벌써부터 그냥 그냥 기대가 그냥 엄청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뭐더갈부도 세제덕이 되는 그날까지 고고고 고고고!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네, 덕후들의 롬곡 버튼이 되어버린 애니메이션 속 죽음! 생각만 해도 슬프죠? 슬프다, 벌써 슬프죠 어, 눈물이 고인 고여... <웃음> 네, 탑세븐을 지금 고개합니다 아 슬퍼, 슬퍼. <웃음>